안녕하세 n 오늘 제가 친구 생파에 갈 건데, 오랜만에 외출이다 보니 조금 뭔가 꾸미고 싶네요. 먼저 이 쿠션을 사용해서 빨리 두드려 줄게요. 쿠션은 오늘 제가 처음 써보는데 제가 겨울이어도 뭔가 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역시나 매트 피니쉬 쿠션을 사용할 거예요. 색상도 저한테 잘맞고 괜찮네요. 핑크 베이스도 없고 이건 거의 옐로 베이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내추럴한 화장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이에요. 오늘은 그래도 나름 파티니까 파티하면 조금 블링블링함이 있어야 될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오랜만에 펄 파티스러운 화장을 할 거예요. 바로 컨실러로 잡티랑 뭔가 커버가 필요한 부분 칙칙한 부위를 좀 밝혀줄게요. 이건 약간 핑크기가 돌아서 얼굴에 하이라이팅 효과랑 화사함을 줄것 같아요. 눈에 실피줄까지다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다음은 파우더를 써줄게요. 마스크는 오늘날의 필수템이기 때문에 또 마스크에 안 묻어나게 하는 화장이 중요하잖아요. 묻어날 것 같은 부위는 에좀더 집중적으로. 이게 코렉팅 블러 팩트거든요. 색감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오늘 그린색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막 초록색으로 되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 블러 효과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근데 파우더 치고 뭔가 냄새가 약간 제 기준에는 살짝 꼬리탄 향막 엄청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막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다음 눈썹도 제가 항상 쓰는 애쉬브라운 컬러로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제가 예스쁘아 브로우는 썼을 때 괜찮긴 했는데 진짜 좋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뭔가 꾸준히 찾게 되는 브로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뭉침은 없고 지속력도 꽤 괜찮아요. 다음은 쿨한 쉐딩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 윤곽을 잡아줄게요. 제가 최근에 이거 말고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썼었는데 오랜만에 이걸 다시 썼거든요? 근데 역시는 역시인 것 같아요 쿨톤에게는 레어카인드 미니앨범 쿨브라운이다 이것만큼 자연스럽고 예쁜 게 없어요 요즘에 뭐 쉐딩 컬러 다들 잘 나온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1순위? 이거랑 에스쁘아 라이트 브라운도 괜찮은데 그게 진짜 이번엔 단정된 것 같더라고요? 사이트에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 그리고 이거 브러쉬는 제가 얼마 전에 레어카인드 행사를 갔다 왔거든요. 레어카인드랑 피치스라는 무슨 자동차 브랜드인가? 콜라보 팝업을 한다 해가지고 가서 뽑기로, 제가 뽑기로 이거 뽑은 거예요. 무료로 득템. 근데 진짜 좋아요. 이래 쉐딩 브러쉬 너무 좋다. 최근에 써본 이코 쉐딩 브러쉬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골고루 다 깎아주고요. 오늘은 뭔가 좀 퍼플스러운, 정말 겨울에 쿨톤들이 할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팔레트부터 이렇게 퍼플 퍼플하죠. 컬러들 좀 보세요. 누가 봐도 쿨톤가 여기서 저는 이 음영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팔레트는 제가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색이 너무 예뻐요. 솔직히 거의 위에 줄은 안 쓰다시피 했는데 쓰는 색이 한정적이긴 해요. 그래도 제가 이 후다 뷰티 팔레트 중에서는 제일 골고루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살짝 보라색 느낌이 있는 브라운 섀도우였는데 딱 바르니까 뭔가 퍼플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보라색 섀도우 느낌? 언더도 전체적으로. 다음은 요 진한 보라색. 발색이 진할 것 같으니까. 너무 보라색이면 좀 무서우니까 살짝살짝. 살짝. 뭔가 분자 화장스러운 그런 보라색이 아니라서 괜찮네요. 앞머리도 해줄게요. 뭔가 엄청 보라색스러운 메이크업인데 촌스럽거나 이상하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언더도 다크한 색은 블렌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은 되게 얼룩덜룩 지저분해지니까 블렌딩이 많이 안 되게 눈 중앙까지 이 팔레트에서 이 연보라 색깔 너무 많이 올리면 살짝 메탈릭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쌍꺼풀 라인까지만 적당하게 해줄게요. 뭔가 이렇게 하이라이팅 정도만 그리고 이 샴페인 컬러 이걸로 애교살을 좀만 강조해줄게요. 이따가 다른 글리터를 발라줄 건데 그 전에 애교살을 좀더 강조시켜줘야 눈이 더 커보일 것 같아서 눈 앞머리까지 이건 제가 며칠 전에 핑크색으로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펄도 생각보다 되게 큼지막하고 완전 제 스타일이죠. 이 붉은색이 좀더 약간 무지갯빛 블링블링한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바르고 싶은 부위에 얹어주는 느낌으로 다음은 뷰러로 아주 아주 정성스럽게 찝어줄게요 이건 제 친구들이 좋다고 좋다고. 많이들 하고 뷰티 유튜버 분들도 너무 좋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생기자마자 바로 써봤었거든요. 꽤 괜찮다 생각해서 제가 원래 쓰는 비율로만 썼었는데 요즘에 이거 진짜 많이 썼어요. 제 눈썹 이쪽 부분이 잘 찍히지 않는데 여기 잘찝히지 않는 부분까지도 찝어주는 것 같아요. 뒤집어서 언더도 한 번씩 찝어줘요. 그리고 바로 마스카라를 칠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좋다고 말했었던 지베르니 마스카라. 롱래쉬. 제가 이거 볼륨이랑 롱래쉬 다 써봤는데 저는 역시 롱래쉬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되긴 하는데 단점은 아주 많이 해줘야 좀 티가 난다는 거. 그래도 예쁘게 발리니까. 그리고 살짝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아이라이너도 해줍니다. 오늘은 좀 올려 그리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아까 사용했던 진한 보라색으로 언더 부분을 좀더 진하게 삼각존을 칠해줄게요. 약간 밑트임 효과 같이 그래야 위아래로 좀커 보이거든요. 치크는 약간 차분한 색의 핑크 컬러. 이것도 약간 쿨톤분들에게 어울리는 거라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추천도 해드렸었거든요. 컬러가 코랄기가 없는 그런 쿨한 핑크라서 쿨톤분들이 약간 가을 겨울에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 같아요. 계절 안 타고 저는 봄이나 여름에도 많이 사용하는 컬러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쿨톤 블러셔는 거의 다 뽀얀 컬러거든요. 약간 흰기가 도는. 근데 이거는 흰기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거는 레어카인드. 되게 쿨한 핑크? 채도 낮은 핑크 컬러인데요. 바르면 은 그냥 뭔가 코랄 핑크 느낌? 저는 단독으로는 이런 색깔을 안 바르고 오버립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해요. 이제는 이 메인 포도 컬러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거를 진짜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가을 겨울만 되면 정말 자주 썼던 애예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립라커 같이 약간 글로시하게 발려요. 블렌딩 하면 할수록 약간 원래 다크한 느낌이었는데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약간 자주빛 약간 핑크 플럼 이런 색깔이 은은하게 퍼져나가거든요. 그 색깔이 너무 쿨하고 예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쿨톤들한테 잘어울리 색이다.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었죠.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절대 웬만하면 잘안 지워져요. 아무리 물을 먹고 뭘 입에 닿는 무언가를 먹어도 진짜 안 지워져요. 대신 안 지워지는 대신에 살짝 물 같은 거나 기름 같은 거에 닿으면 뭔가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한데 그것만 잘 견디면 은 정말 괜찮은 애인 것 같아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되게 좋았다고 말했던 이 캐트리스 하이라이터 이것도 은근히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예쁜 광이거든요 하지만 하이라이팅 효과는 확실하게 저번에 보여드렸던 블랙루즈 그 제품보다는 확실히 실버 느낌이 좀더 강하고 티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나름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마음에 드는 하이라이터예요 약간 외국 화장품 치고는 뭔가 빔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덜하죠? 이 다크서클 밑에 이렇게 밝혀주고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난 것 같아요 역시 쿨톤한 쿨톤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옷은 스프닝 가디건이랑 치마를 입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디자인이랑 핏이 다 예뻐요 가디건은 다 잠가서 입어도 예쁘지만 오늘 룩엔 뭔가 하나 정도 풀어서 입는 게 예쁘더라고요 특히 치마가 어떤 룩에 입어도 포인트가 돼서 은근 튀고 싶은 날 입어요. 신발은 후망 스퀘어투 구두에 블랙 삭스를 신어서 살짝 스크룩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그리고 아우터는 떡볶이 단추가 달린 검정 무스탕 자켓이랑 마지쇼우드 숄더백을 매줬어요. 치마가 짧아서 다리는 춥지만 무스탕 자켓이 따뜻해서 추워도 예쁨을 위해 버틸 수 있는 룩이에요. <웃음> 사실 이날은 별로 안 추웠던 날이라 저는 따숩게잘 입고 다녔어요. <웃음> <웃음>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